안녕하세요 유튜브 프로핵션러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 구독자 수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구독자 수 진짜 없다 이걸 왜 공개를 해놓지 이러니까 구독자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천명이 될 수도 있고 만명이 될 수도 있고 십만명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백만명이 될수 있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천명이고 만명이고 십만명 백만명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해서 열 명이 되고 백 명이 되고 천명이 되어서 그러다가 이제 구독자 수가 그렇게끔 도달한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구독자 수가 45명이지만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공감하지 못하실 텐데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분이시라면은 공감을 할수 있는 부분이 와 오늘 조회수가 100이나 나왔어 어 오늘 조회수가 300이 다 나왔어. 오늘 구독자 수 2명 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정말 보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의 관점이 완전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구독자 수를 예전에 비공개를 해놨다가 공개를 한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와이 사람은 구독자 수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네.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물론 저도 45명이어서 쪽팔리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쪽팔려 할게 아니고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늘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록 구독자 수가 잘늘지 않고 있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웃음> 제가 예전에 올렸던 유튜버가 유튜브에 도전을 하는 그런 영상을 올린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 저는 정말 앞으로도 구독자 수를 비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왜냐면 은 구독자 수가 적으면 은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볼수 있는 생각도 있어서 비공개로 해놓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좀 상관이 없다는 메시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쭉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구독자분들과 채널을 같이 성장시키는 재미가 있게끔 하는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웃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니까 구독을 했을 테고 하는데 이제 영상을 보고 어이 스티브 잡스는 구독자가 45명이었는데 50명이 되었네? 100명이 되었네? 300명이 되었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볼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을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1000명이 될 거고, 만 명이 될 거고, 10만 명이 될 거고, 1 0 0 0만 명이 될까요? 요즘에 제가 정말 미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 미쳤고 생각에 미쳤고 책에 미쳤고 내 생산성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 더욱 미쳐가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미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미친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야간 출근인데요 오늘 제가 야간 퇴근하고 나서 영상을 바로 찍고 다른 걸할 생각이었는데 었 어, 영상을 찍을 힘이 좀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쉬었답니다 근데 바로 쉰게 아니고 이제 또 채널 아트를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채널 아트를 보고 싶으신 분 는제 채널을 한번 봐보세요. <웃음> 제가 또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항상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날씨가 미쳤더라고요 되게 추워요 진짜 정말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러다가 감기 걸리면 큰일 나고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천명이 또 넘었죠 그러니까 건강에또 유의하시고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